이가 아, 지금 여기가 꽉 차서 자리 앉을. 수가 여기 이만두 도서관는것 같아요. 이만두 도는관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로 오면은 지금 아 제가 베트남 말을 잘 몰라요. 근데 여자친구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. 지금. 같이 시청하고 있네 막 끝나고 지금 쉬는 시간이고 여기 보면 2층짜리 맥주집인데 사람들이 지금 거의 꽉 찼어요. 그리고 어쪽길 건너편에도 맥주집인데 사람이 가득 찼어요. 여기 오면서 가게가 한 3, 4개 있었는데 지금 모두 다꽉찬 상태예요. 약간 우리나라의 2002년도의 월드컵을 보는 느낌이에요. <목소리> 아 아, 뒤로도요앞도 그 이거 2대0 무조건 이기겠다. 이 네. 네. 성공했다 지금 다음에 한 네. 네. 면 네. 박 네. 네. 네. 이거 의 축제 분위기 지금.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응원해주고 있는데 제가 촬영하는 거를 다허락해주세요이 베트남 선수 한국이 수였어요. 이게 후반 20분 정도 제한 것 같아요. Thank <laughs> you. 근데 <웃음> 지금 1분 남았는데도 베트남이더 공격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. 볼 점유율도 훨씬 높고, 저는 뭐, 예시가 11명여도 이길 수가 없어. <웃음> 아마 인도네시아 지금 마지막 공격이. <웃음> 아야 야가 뭐 이제 영날이 갈 거예요 아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분위기를 파하고 이제부터 가낭에서 거리의 분위기를 보여드릴게요. 핸드폰으로.